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사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2020년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122장 찬성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부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독생하신 성자, 곧 시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빛 중에 빛이시며, 신들 중에 참 신이시며 태어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며 도리어 만물이 그로말며 아마 창조된 분으로 성부와 동본질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집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영광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으며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분이며 거룩하고 공번된 하나의 교회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한 가지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새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 중에 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 벌하리니. 벌곧애굽과 유다와 애공, 애돔...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밑광야에 살면서 살 적을 깎은 자들,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라 하였으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And then you're going to have to go to the hospital.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들 우리 체리아 어린이가 나와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8절까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맘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혈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그만한 자들을 흩어섰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사 궁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Oh dude.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몸은 각자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저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눈에 발견되시고 저희가 찾는 모든 목적지이시며 추구하는 바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되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묶여서 저희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만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유롭고 거침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실존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질감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그러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고룩한 하나님의 집안에서까지 세상적인 일들로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러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왔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오게 될 때에 새 생명으로서 거듭난 그러한 자들로 나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나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주 앞에 지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뚫고 보내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를 그렇게 기이하게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고 미천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작은 자로 내려와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불러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각자 각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이 저희들의 이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언뜻 보면 은이 말씀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과와 똑같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라 데에 더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바로 예언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라 말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과연 바울의 말대로 그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대신에 24절에 보시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또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씀 이 있죠. 쉽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나 하나님 그런 분인 줄잘 알아. 이렇게 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 이 말을 듣게 될 어느 부자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려다가도 잠시 주춤하겠지요? 어? 이거 하지 말아야 하나?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혜롭다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 내가 나의 이 지식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주춤할 것입니다. 그가 배운 것과 익힌 것들, 그 지식과 경륜과 그 지혜를 드러내야 할 텐데 이것을 접어야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지요. 대신에 하나님잘 안다는 것을 자랑해? 아마 이런 주저함이 있을까 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두 번째 부분 왜 부자들이 또 그 용맹한 자들이, 또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들의 부유함과 지혜로움과 용기 있음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보라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26절에 보시면 은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 어느 누구 누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또그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돌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못한 자도 똑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그러한 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감히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지요이 모임 속에는 지혜로운 자들도 있고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겠지요. 교회에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부함과 지혜로움과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을 택한다는 라 것이지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자랑하는 말들을 내뱉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과 또 우리의 그 충성스러움으로 진행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 지혜다, 내 돈이다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의 돈이 가진 그 힘을 자랑한다.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 지식과 용기를 여기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누구를 섬겼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참 잘했는데 그거 결국은 나였구나 이런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긴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고 또 목회 현장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았다는 목사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데에도 얼마나 용맹스럽게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추진했지요. 그렇게 하는 그 일,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이름만 유명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했어야 했는데 결국 목사는 그 유명세를 틈타서 더큰 교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한 고린도 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바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그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그 성도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많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함과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자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실 때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의 부함과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것 대신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천하다고 멸시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귀하게 존중받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의 표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사람을 택했다고 말하지 않고, 천한 것들이라고,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Magnificat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죠 누가 보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첫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agnificat anima mea 그래서 이 시작하는 말을 따라서 이 노래를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말, Magnificat 이 말이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왜 여호와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부함과 강함과 지혜로움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는가 25절부터 살펴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날이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대상이 할례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은 당시 택한 받은 백성 유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 밖에 있는 이 둘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라 하시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작정인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은 애국과 유다와 애돔과 암몬 자선과 모합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 명단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은이 민족들의 이름들이 역사를 따라서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던 그런 자들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 애국, 애국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지요 애돔족속은 야곱의 형님입니다 암몬과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롯의 후예들입니다. 후에,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히브리 민족들은 이 머리를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걸 자른 사람들, 히브리 민족 이외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민족들의 명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던 바로 그러한 모든 자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누구와의 관계에도 상관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자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른다. 바로 그날이 마리아에게 닥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그날에 찾아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자랑한다. 바로 이 날이 그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텐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들은 모두 우리 자신들의 부유함이나 지혜로움이나 용맹스러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곧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의 성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방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문설주의 피가 발린 바로 그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뛰쳐나가서 가난을 향한 그런 행군을 시작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런 자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고 봉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40주년 우리 기념 문집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념 문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접속하셔서 열어봐 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감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인쇄된 책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문화부장님께 말씀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40주년 준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11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ll mm o -hmm.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하심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